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유학생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시 해외여행이 아니더라도 해외여행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2010-32호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판단 큰 쟁점. 비보험자의 사망이 비보험자가 해외여행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해외여행 도중에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과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외여행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외국에 가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보험약관에서의 해외여행도 단순히 여행, 유람 목적의 여행 외에 학원 목적의 여행도 포함된다고 볼수 있는 점 당해보험약관에서 해외유학이나 출장 등을 해외여행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행, 유람 목적 이외의 직업 또는 활동, 해외 유학 포함 중 사고도 해외여행 중 사고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피신청인은 해외 유학 중 사고를 담보하기 위해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 해외여행보험이라고 상품명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점, 그렇다면, 해외 유학 목적의 여행도 당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외여행 목적의 여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쟁점나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해외여행 도중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피보험자는 해외여행 미국에서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 신분이었다는 점 방학 기간 중에는 상당 기간을 국내에서 체류하였다는 점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주소지가 국내라는 점 약관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거지를 한 곳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국내 주소지를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동권 보험 계약이 국내에서 체결된 국내 보험 계약이고, 국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는 상품인 것을 고려할 때, 동 약관에서의 주거지는 국내 주거지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거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주거지의 의미 및 주거지의 수에 대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그 뜻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국내 주거지를 출발하여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대로 뉴욕에 도착한 후 미국 내 여행 중 발생하였으며 국내 주거지를 출발 후 다시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불문하고 최대 90일 동안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해외여행 도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외여행보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평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